정말 바쁘게 돌아가면 이거 남의 뒷담화 할 시간도 없어요. 안녕하세요. 글리스님 작가 이종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뒷담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그 부류들은 어딘가에 모여가지고 누군가의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 굉장히 피곤하게 하는 스타일인데 내가 정말 올바르게 살고 있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그 뒷담화는 항상 따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무언가 좀 치고 나가는 인생을 살고 있다 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그 뒷담화를 하는 사람들이 꼭뒷공무니에서 나를 쫓아와 근데 이제 직장생활에서 재밌는 건 나를 그냥 뒷담화하는 거 누군가 내 자신을 뒷담화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흔한데 나는 그냥 가만히 있고 말하기도 싫은데 남의 뒷담화를 끌고 와가지고 내 앞에서 자꾸 하고 있어 내 귀에 대고 남의 뒷담화를 막 하고 있는 거죠 뒷담화를 하는 사람들의 어떤 심리를 보면 굉장히 남한테 우월감을 가지고 싶어하는 어떤 심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남한테 보여주기 싫은 열등감이 막 그냥 쌓여 있죠 아 대놓고 그 사람한테 무언가 표출하지 못할 때이 뒷담화로 뒷공간에서 누군가가 내 말에 동조하기를 이제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의견을 잘 표출하지 않는 사람들 포섭을 해요 나 혼자서는 안될것 같으니까 이 세력을 자꾸 늘리고 싶어요 자기가 뒷담화하는 사람과 내 이야기를 지금 들어주고 있는 사람이 어떤 관계가 있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꾸 끼어 맞춰가지고 내 얘기 좀 들어줘.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내 얘기에 동조하는가? 동조하지 않는가? 자꾸 살펴요. 굉장히 열등감에 휩싸여 있는 겁니다. 나 혼자서는 안 되니까. 근데 이걸 듣고 있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죠. 나는 이런 거에 휩쓸리기 싫은데 이 사람은 왜 와가지고 자꾸 나한테 이런 얘기, 남의 이야기를 뒷담화를 하고 있어? 동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아, 근데 이뒷담화를 듣고 나서 내가 동조를 해버리면 내가 그 사람과 뒷담화 대상이었던 사람과 어떤 관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이 동조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죠. 나랑 상관없는 사람 뒷담화를 자꾸 걸어오는 사람 이 사람 입장에서는 판단 내려버린 그 사람에 대해서 뒷담화 대상인 사람의 이미지를 고착화시키고자 하는 거죠. 또 동조를 하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을 물고 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듣는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내가 동조를 하지 않고 계속 묵묵부답으로 버티더라도 이거를 이제 넘어서려면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인식을 나에 대한 생각을 은근하게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 아무개 A 사원이 뭐 보고서를 써왔다. 그러면 이걸 보면서 내가 어이 보고서 굉장히 정갈하게 쓰고 어, A 사원 어떻다. 자 이거는 내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객관적인 걸 그대로 내 의견을 그냥 표출을 하는 거예요. 뒷담화했던 사람이 이걸 완전히 불식시키고 거기에 대고 면전으로 자신의 생각을 다시 덧입히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만만하게 보이고 의견 표출을 잘 하지 않고 내 의견대로 잘 따라올 것 같은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 좀 들어 달라고 뒷담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어느정도 내 생각을 표현을 하고 중립적인 것을 지키더라도 객관적인 사실을 은연중에 미리 깔아 놓는 거예요 계속 치고 들어오지 못하게 그래서 직장생활이 결국에는 나랑 맞는 사람만 10명, 15명 꾸려져도 꾸려지더라도 이해관계가 얽히면 사단이 나요. 항상 무슨 일이 발생을 하고 인간관계에 금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봐오지 않았던 사람들을 이렇게 한 사무실에 모아놓고 일을 하는 건데 무슨 일이 안 생기는 것 자체가 더 이상하죠. 마음은 어느 정도는 내려놓고 일단은 출근을 해야 된다. 뭔가 내가 불안하고 어떤 걸 계속 표출하지 못하고 있는 거를 그 뒷담화로 이걸 내보이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굉장히 불쌍할 수도 있어요 정말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서 뒷담화를 한다는 거자 이런 게 아니라면 대부분의 뒷담화를 한다는 거는 내가 굉장히 불안한 입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의 이야기 자꾸 도마에 올려가지고 썰어대면 결국엔 나도 결국엔 그 도마에 올려져서 언젠가는 썰릴 겁니다